나는 출근길... 이고 오늘 날씨 되게 우중충하네요 아 배고파 오늘... 오늘은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회식 이때까지 사이좋게 잘 지냈었던 팀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저희 이제 회사에서 항상 같이 점심 먹는 멤버들 있거든요? 그 직원들과 회식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점심에는 전 직원 점심 식사 하기로 했어요 월요일 저녁에는 아마도 저희 팀원들 팀장님까지 같이 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스케줄이 빡빡하네요 그 제가 어제 퇴사 영상 올렸는데 어떤 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근데 진짜 이번 주에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한 2주 넘게 지금 거의 한 3주째 신경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 어금니 여기 이쪽에 두 개의 신경치료를 한 번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경치료를 하는데 저는 되게 통증을 많이 느끼는 환자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거의 한 2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 세번 혹은 네번 정도 먹었어요. 왜냐면은 자다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깨서 약을 먹어야지 잠이 오고 약간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약을 많이 먹었었는데 월요일에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진짜 멀면 엄청 심하게 할 때처럼 진짜 울렁울렁하고 계속 토할 것 같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퇴근하자마자 내과에 갔더니 막 증상들을 막 얘기하니까 진통소염제 같은 거 먹은 뭐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거의 2주 동안 맨날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진통소염제를 많이 먹으면 은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장이 망가진대요. 거의 그래서 위장 보호하는 약 같은 거를 한 5일치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좋아지진 않으니까 좀 한동안 약 먹으면서 음식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왜 이러지? <웃음> 아 말을 많이 했더니 배고프다 아, 배고프서편의좀 바꿔야 아, 뭐, 아, 가을이네 가을이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금요일. 아... 피곤하다. 저는 어제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피곤한데 술 마신 사람들은 오늘 아침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래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야. 오늘 오늘 점심에는 전직원 점심 식사가 있는데 고깃집에 저희 회사근 저희 비싼 고깃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끝나고는 저녁 약속. 그게 끝나면 드디어 주말입니다. 근데 주말이어도 내일 아침에 그 채용 건강검진 받아야 돼요 내일까지 받으라고 기간을 한 2주 줬는데 아 가지를 못했어요 지난주엔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못 갔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아야 돼서 아, 내일밖에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내일은 또저 중고등학교 후배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도 가야 됩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네 오빠네 집에도 놀러 가야 되는 조카도 보러 가야 되고 아 주말에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는 근이맛있어 <웃음> 식수준이었어 <중에서. 웃음> 왜 이렇게 맛있지 않나? 이거는 <웃음> 다리 다리, 다리. <웃음> <웃음> 야 여자가 제걸리고 <웃음> <잭> 앉아야지 <웃음> <한줄 알지. 웃음> 아 역시 멋있어 인스타도 안하 인스타도 안 하고 진짜 열심히 찍었더니 힘들었었어. <웃음> 드디어 이번 주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가 끝이 났다. 자, 빨리 씻고 쉬어야지. 여러분들어 <목적> <목적> 음, 음 조그만. 아, 씨, 어도아이이뻐 아이고,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확실히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조무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무, 너데어무너 갑자기 잠들기 시작해. 왜 그러지? 어, 잠들어. 한번 졸라. 어, 진짜 신기해. 어, <웃음> 진짜 신기하다. 갑자기 꾸박 가면서 잠들라 그랬어. 저게 식이 있거 같고. 예전보다 훨씬 느렸어. 갑자기 잠을 자고. 쉬운 노이 될 거예요. 근데 진니는 요정인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 음, 어제 영상을 찍다가 말았어요 어제 팀 회식하러 가느라고 되게 정신없이 가고 한 10시 넘어서 해산해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자버렸어요 오늘은 오늘은 마지막 근무하고 제가 일했던 파일 같은 거 정리해서 저희 팀 외장하드에다가 켜켜이 차곡차곡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근처에서 일하는 친한 언니랑 같이 점심 먹고 일 끝나고는 마지막으로 필라테스 수업 한번 듣고 그리고 저녁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업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실상 사무실에서 그렇게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시, 사무실에서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시간이 너무 안 가. 진짜 시간 너무 안 가고 아 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지나면 이 여유도 끝입니다. 오늘따라 차가 되게 막히네요. 이게 통제 기능을 많이 그 뭐야 그 뭐지 아까 코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격이 더 계속 올라가. 사는 게 흠이지만 맛있어 이게 1 9 0원인가 맞아. 맨날 저녁만 원 먹었습니다 국물이 게 지난주 금요일에는 감성대 민석이 창비가 나가지고 원 특별했어 장돈어 초장돈? 초장 잘신은가다가고을가썩이 그러니까 <웃음> 내 댓글 남긴 사람이랑 비슷한데? 결혼이나 하고 저랑 결혼하실래요? <웃음> 그 겸. <경험. 웃음> 아 드디어 모든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아, 필라테스 마지막 클래스까지 마쳤고 이제 집에 갑니다요 아, 필라테스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이게 필라테스를 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의 마지막 스케줄이 공식적인 게다 끝나서 긴장이 풀려서 힘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겁나 피곤하네요. 이게 좀 얼떨떨해요.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출근을 안 한다는 게 너무 얼떨떨해. 저는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금방 퇴사할 줄 몰랐거든요, 이 회사를. 저는 되게 오래 다닐 줄 알았는데 심지어 저전 여기가 마지막 직장일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던 데를 나가게 돼서 그래서 약간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얼떨떨하고 이게 나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 약간 그런 혼란? 같은 게 조금씩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해요 저는 제 선택에 거의 후회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후회가 되더라도 후회를 안 하는 <웃음> 약간 딱 이미 정하면은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이게 맞을까? 라는 의문을 조금은 했어요 이번에는 그만큼 여기서 하는 일이 제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일이 좋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느꼈던 일이라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이 그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살짝의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어서 약간 지금은 모든 일을 너무 좀 순탄하게 잘 해내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